알반네똥 알반네똥 알반네똥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듭먹거듭 거듭 먹었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 뜨터 변발 걸음으로 또각또각+ 또각 떴다가 밥집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<목소리가> 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펴니 심년는 젊어진 줄 한글자막